부탁드려요. 아, 저기 쇼. 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정소윤이고요. <웃음> 아, 못하겠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샵의 피아니스트 네, 정소윤이고요. 저희... 저는 수진, 저는 고울입니다. 네, 저희는 서울대학교 박사. 서울대학교에서 어, 음악. 학교 서울대학교 피아노 박사. 학위를. 네. 스튜디오, 피아니스트 모임이고. 어. 네. 이번에 이렇게 꿈나무들 오디션에 심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와, <웃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이> 심사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하늘> <웃음> 어, 앞으로 오세요. 피아노 올려 아, 앉으세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웃음> 칠거에요 오늘? 어는 못지않은 수술 타일 5번 응. 1학자입니다. 어, 음. 그거 오래 쳤어? 한 30분 만에 없었어요. 오, 그랬어요. 알겠어요. 잘해보세요. 안 걸려요? 아, <웃음> 아니, 한 3달, 동안. 3달? 3달? 3달? 3달? 3 3달? 3달. 3달. 3달. <웃음> 잘친것 같아요. <웃음> 모르겠어. <웃음> 트린 음. 트인. 음.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웃음> 약간 조금 긴장했어요. 오. 긴장이긴 했지만 음. 그래도 그그좀 그래, 참고했어요. 오 잘했어요. 콘쿨 같은데 나오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른손 소리 멜로디 되게 잘 들리고 코드 같은 거 쳐도 이렇게 화음을 칠때 윗소리 되게 잘 들리는 거유익 깊게 듣거든요? 그런 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거 같고 근데 너무 잘했어요 고했어요 혹시 또어에 출연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방송 나오고 싶어요? <웃음> 또어본적 뭐 있어요? <웃음> 또어 뭐 영상 보내요똥 뭐 영상이요? 똥? 영상 봤나? 아니면 또보 영상 봤나요? 지금 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요? <웃음> <웃음> 어 뭐가 어디서? 엄마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네. <웃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음. 아, 아유 예쁘게 입고 왔다 이옷 어디서 났어요? <웃음> 피아노 뭐 얼마나 쳤어요? 일곱살 음. 근데 지금 너무 음. 떨렸어요 음. 지금은 여덟살이에요 그러면? 음. 어 그러면 1년이나 쳤네 벌써? 음. 그치? 음. 음. 일단 칠까? 좀 너무 떨리지 어, 빨리 <웃음> 치는게 좋아 <웃음>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이 같이 줬어? 어우 그것도 너무 잘했어 <웃음> <웃음> 그리고 하나도 안 발라지고 안 발라지는 <웃음> 게 너무 어려워 운 <웃음> 좋아요 수고했어요 <웃음> 수고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사람 부르겠습니다 네 하미 <웃음> 왔어요? 음, 어제, 어제. 오, 어제 저녁에 왔어요. 오, 피아노 그룹은 친지는 얼마나 됐어요? 7살 음, 때부터. 7살 때부터 쳤어요. 떨려요. 좀. <웃음> 어, 떨지 말고 편안하게 치세요. 음. 일단 한번 쳐보자. 어려운 건데 믿음감도 너무 좋고 응. 어 아주 잘했어. 처음에 너무 조용히 얘기해가지고 <웃음> 어, 조용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 너무 잘, 잘 표현하고 응. 완전히 타고났네. 응. 완전히 타고났어요. 응. 너무 좋았어 응, 세상에. 진짜. 근데 한 가지 애기니까 <웃음> 이렇게 하고 진행해. 이걸 펴야되고 모든 말들이 이걸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음악이 동요 부르듯이 자꾸 끊어져요. 근데 우리는 동요를 부를 게 아니고 훨씬 멋있는 노래를 길게 부를 거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를 안 하고 자세를 피면 이제 조금 더 어른스러워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흐름이랑 이런 게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찼어요 그리고 굉장히 본인이 치고 있는 소리를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치고 있는 소리, 지금 만들고 있는 소리와 굉장히 잘 들어서 그 다음 소리가 관계가 있는 소리를 만드는 걸 너무 잘해요 어렸는데 타고 어, 타고났어, 타고났어. 음, 잘 배웠지 는 음. <웃음> 근데 그럼 배우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타고나는 거지 아주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아, 수고했어요 영태야 딱 3년 전 예원, 이예원 입시곡이잖아 저는 너무... 너무 괜찮겠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잘 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근데 이렇게 외웠어요? <웃음> 한 번은 저번부터, 저번부터 음. 조금 참 봤는데, 음. 쉬기 전 곡만 집중해서 아, 연습을 네. 한 건데, 한번또 치다가, 너무 찰쳤어요 음. 아주 음악적이고, 흐름도 음. 좋고, 잘 다듬어져 있고, 음. 뭐 본인이 친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악장이 조금 마무리가 좀진행안된것 같고 좀 급했던 것 같아서 좀 깔끔하게 안나거네요오나 어, 우리보다 더 아주 응. 엄격하게 응. 듣고 너무 응. 본인이 노래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 진짜 응. 잘 느껴졌어요. 프레이징 응. 하는 거라든지 응. 노래를. 응. 음, 이 악장 되게 어려운데. 응. 또 나온 어. 계기 같은 거 있어요? 어, 제가 또모를 처음 알게 된 거가. 입시 때 유튜브 그냥 찾아보, 찾아보다가 또 영상 뭐 음. 나왔는데 음. 같은 음악 전공한 지는 언니 엄가들이 이렇게 나와서 음. 뭐 재밌게 막피아노를치는 음. 시기에 너무 신기해 보여서 음. 이번에 이거 읽다고 하길래 나간다고 해서 음. 음. 음. 음. 음. 본인이 음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만약에 좀단조 부분이 나온다거나 단조 부분이 음. 나온다거나 할 때는 음색을 좀 많이 바뀌게 하고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상상도 한번 음. 화성도 들어보고 음. 음. 음. 너무 훌륭하다 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음. 그, 근데 그게 들렸어요 음. 굉장히 인터뷰를 자세하게 듣는 음. 거가 들려서 음. 음. 그래서 사실 궁금했어요 음. 너무 훌무했어 궁금한 거 있어요? 앞으로 음악 전공해서 처음에 들어가고 이렇게 음. 하다보면 은 어떤 게 좋은 좋은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한 것들 방대하지 <웃음> <웃음> <웃음> <재미있다>. 그러니까 그거 어, <웃음> 어, <또> 진짜 <웃음> 개인적인 <웃음> 개인적인 것 같아요 어떤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가에는 너무나 어. 어, 다양한 일이 있으니까 음. 공부를 꾸준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탈란 탈렌트가 소용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런 음악적인 고민도 벌써 굉장히 성숙한 음. 단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공부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음.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영재도 아니고 엄마도 그저지 영재 같다고 말하신지는아닌데 그냥 유튜브에 한번 나와보고 싶어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고 인사할 네. 까요네자기소개도 해주세요 인사 저는 우광초등학교 4학년 이롬입니다 피하면 얼마나 썼어요? 저 지금 3년이? 3년 초에. 음. 떨려요? 네. 오, 떨려. 하나도 안돌아보는데 네. 어, 엄청 네. 자신있어 보여. 심연히 이게 쳐보세요. 자유롭게. 잘 치는 아, 아, 잘 치네 잘 쳤어요 네, 네. <웃음> 뭐 아주 잘 쳤어 제일 좋은 거는 표현력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뭐이 감정에 따라서 또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그런 거 표현하려고 하는 거가 진짜 좋았어요 화성을 벌써부터 너무 잘 듣는데 음. 그뭐 메이저에서 마이너에 이렇게 키들 바뀌는 거랑 이런 거를 음. 네츄럴리 반응을 하는 건지 알고 반응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센티티브하게 비가 좋은가 봐요 중간에 어려운 부분 원래 본인이 좀 두려웠던 부분 나왔을 때더 많이 빨라졌죠 어, 왼손 돌아가는 게 네. 그러니까 <웃음> 네. 꼭그 나오기 전에 꼭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많이 연습해줄 필요가 있어요 100% 빨라지게 되었어요 음. 너무 잘했고 특히 왼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른손이랑 조금 더 밸런스 생각해서 이제 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잘했어요 어물어요 없어요 어, <웃음> 잘했어요 네. <웃음> 네. 네. 혹시 똥말에 출연하고 싶은 이가 뭐예요? 형아들 잘생겼어요 네. 그러면 혹시 가장 좋아하는 형아 있어요? <웃음> 하늘이 형이요 네. 음. 음. 그러면 하늘이 형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